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아고 <목소리도>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자도. 시간, 찬송가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부르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내고 주님도 찬양하